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계획 없이 카메라를 켰는데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고 지금 독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바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독일인들은 정말 크리스마스를 정말 씹고 뜯고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방에도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렇게 방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아드벤티 칼린더라고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어보는거예요 그럼 안에 초콜릿같은거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안 뜯은게 벌써 많네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온 컵들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아한오버컵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심쿵인데 저 너무 귀여워요 근데 마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에까지 닦기가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저도 선물 준비하느라 조금 바쁜데 제가 오늘 엄청 큰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다 써야겠다 디 베스트 슐라겐 제가 지금 독일에 온지 9개월째인데 8개월 정도 독일어를 배웠어요 A1 코스부터 B2 코스까지 4개의 코스를 거쳤는데 한 학원에서 3개의 코스를 했어요 그래서 총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 학원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배웠고 그런데 12월 초에 이제 학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하면은 어, 아이패드를 준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늦고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빠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 제쳐놓고 열심히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갑도 안하고 숙제도 맨날 해오고 재수 없을 정도로 발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오전 수업 중에서 3명의 이제 베스트 학생 중에서 제가 뽑게 당첨이 됐어요 원래 이런 거 당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망의 아이패드를 받았습니다 정품 6세대에요 사실 제가 이런거 전자제품 뭐 이런거 잘 몰라가지고 핸드폰도 그냥 나오면은 필요할때 최신폰 사고 계속 쓰고 고장나면 중고폰 썼다가 중국에서 정말 태블릿같은거는 꿈도 안꿨는데 열심히 하니까 보상이 오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언박싱을 해볼건데 제가 뭐 전문가처럼 아는 지식, 뭐 지식이 있는게 아니니까 잘 설명을 못드려요 <웃음> 뭐, 뭐, 나름대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아까 제가 좀 알아봤는데, 6세대가 2018년에 나온 거더라고요. 우리 약간 보급형으로 나온 거라서 좀 가격이 싸대요. 우선은 최저가로 한 40만원? 30 몇만원 하는 거 같아요. 뭐, 한달반 학원비 정도? 야, 6개월, 6개월을 다녔는데, 한달반 학원비로 이걸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제 거는 32기가 짜리고요. 근데 32기가도 충분할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 많이 다운받는게 아니고 사진을 찍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뜯어볼게요 가위밖에 없는데 이렇게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막 이랬는데 막 포도고 이런거 아니죠? 학교에서 공짜로 줬다고 정품 맞겠죠? <웃음> 아무튼 이쪽을 공짜는 참 좋네요 근데 제가 케이스를 아직 안 사가지고 좀 조심히 뜯어야 될것 같아요 뜯자마자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이러면아 조심 조심 조심 음, 안 되니까 아, 어떻게 너무 잘 뜯긴다 이렇게 옆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근데 뭐 이런데 안들어있고 근데 의심은 많아요 <웃음> 나와! 와 나온다! 짜잔! 검은색이네! 뭐 제가 산게 아니니까 약간 좀 무슨 색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쁜 모 있고 앞에는 검은색입니다 어머 내얼굴 <웃음> 가 지금 붙어있어요 구성품은 그냥 뭐 아이폰 샀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이거 들어있는데 여러 나라 언어로 아웰 위콤 앤 바임 아이패드 이렇게 독일어로도 있네요 어 애플 스티커다 이거 어디다 붙이는거죠? 진짜 안쓸 것 같은데 이거 삼성 노트북 위에다가 붙여도 되는건가요? 하여튼안에를 열면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아, 어, 너무 다행인 게, 한국 거랑 똑같은 콘센트를 유럽이 써서 다행이에요. 중국거나, 뭐, 영국에서 사면은 왠지 여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USB. 자, 이게 답니다. <웃음> 잘 보관해 놓은. 아, 버리면 안 되는 건가? 원래? 오, 포장지 뜯어보다 야, 어떻게어떻게나 지금 손다 쪄요. 털어야... <웃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책 포장지처럼? 이제 뜯고 나면은 이 영롱한 자태가 나와요 지금 아어떻게 너무 예쁘다 하얀색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검은색도 공짜니까요 불만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어폰 단자 저기 스피커 충전 단자가 있고 오른쪽에 볼륨 버튼이 있어요 크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영화도 보고 근데 보통 아이패드 6세대를 사시면 펜슬을 같이 사시더라고요 펜슬이 된다고 해서 이쪽에 카메라 있고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애플~~ 이런데 사과 거꾸로 돼있고 <웃음> 의심만 많아 <웃음> 이래서 공짜를 받으면 안 돼요 형에 공짜가 어딨어 헬로헬로 헬로 떴고요 헬로 아 할로네요 할로헬로도 떴고 올라. 지문이좀 찍히지만 언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와이파이 연결했고요. 을 애플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디 등록을 하고 이제 아이패드를 쓸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뭐하지? <웃음> 너무 뭘 몰라서 앱을 다운을 받아 봅시다. 홈 버튼을 두번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네요. 이거는 아이폰이랑 똑같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유튜브, <웃음> 넷플릭스, 넷플릭스. 제가 들은 게, 이게 멀티태스킹이 된대요. 네이버, 네이버도 있어. 어머. 이걸로 어,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아, 화면 커서 너무 좋다, 진짜.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서, 메일을 이렇게 끌어오면, 이게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해요.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핸드폰 쓸 때는 자 감기가 얼려가지고 지금 코가 좀 맹맹한데 핸드폰을 쓰면은 이게 멀티태스킹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홈 버튼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달것 같고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이 돼서 진짜 좋네요. 화면도 크고 그러고 아까 본 거는 더 대박인 건 이걸 이제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 와,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세개 화면이 다 같이 떠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카메라, 카메라? 같이 한번 볼까? <웃음> 색상이 너무 더러운데? 거의 영상 볼때쓸것 같아요. 메모. 내 네, 메모가 공유가 다 되네? <웃음> 어, 제 메모가 지금 공유가 다 돼요. 아이클라우드 해가지고 응. 저 요즘 반에 친구한테 스페인어도 배우고 있어요. 거머이 스타스 요기에로 카페, 멜리아노 뭐 이렇게 대충 봤고요. 계속 써보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걸로 넷플릭스 보면 진짜 좋겠다.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넷플릭스만 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공짜 아이패드 리뷰를 했는데요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기분 우리 어학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음, 메리 크리스마스